각성 비까지 떠내면서 지금 밀어내는 모드 왔었어요, 왔었어요. 또가 또 게이터윈 액션. 어 근데 도가또 피해가 커서 네. 이거 체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아르카나의 단점이 이런 거예요. 어쨌든 뒤을 얻기 위해 말씀드렸다 붙어야 되는데 그때 공백이 생기고 체방이 낮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은 좀 어, 먼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서 포카드로 뭐 강인함까지 버티는 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지금 폰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러면 실버폰 케운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연달해 상대가 각성기를 쓰는 타이밍에 어떻게 케우가 들어오느냐도 진짜 중요하네요 아 이거 기상기 읽고서 미빛 잡으려 가려고 했는데 이거 쉽네 선수가 오히려 많이 맞은 상황이라 신스로와 네. 지금 리타족 선수가 지금 스킬 빼면서 네. 앞에서 정말 그리고 뒤쪽에 타쿠는 아 진짜 얘두 이거 뭐 칭찬을 정말 엄청나게 해야 될것 같은 그로플레이 와 질감 아 너무 예쁘게 보는데요 훈서 선수 한방 들어가면 사실 바드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네. 연장전은 갔는데 어 육공이 육공이 육공 육콩. 자 광수고 빠진 상태고요 위쪽에 네 에너지 필드 버티고 있습니다 바드 물러 자야모성야무기 자, 어, 야무각성기 유명이 잡으면 자 오히려 그 유명이 선수가 약간 깊게 빠진 느낌이죠. 감하게 이터미캅션을 문쪽에 뛰어넘겼어요. 유명이는 아직까지 아, 아 잡혔어요. 육공 육공 육공 육공 자 쉴드 뚫렸어요. 쉴드 뚫렸어요. 쉴드 어요 버틸 수 있죠 이거. 예전처로 끝납니다 회전하게. 아야몬이좀 야몬, 그래, 야몬? 위험하죠. 예, 꽤 많이 맞았어요. 그대로 각성기 홀리나이트가 쓸 수도 있고요. 뭐야? 네 지금 어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훈서 선수가 육공 선수 노릴 때 나오는. 그렇죠. 네, 이런 장면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네. 터집니다. 데! 아 미사일 폭격. 아 그리고 위쪽에서. 각도르기. 아 이러면 이 운동 전반적으로 체력이 훅 떨어져요. 이거 행리났어요 지금. 아니 시작은 좋았는데 말씀들었잖아요 휘두르기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부드럽다니까요. 아 이거 초반부터 주도권 확실하게 잡는데요. 지금 체력 자 이렇게 되면 순서까지 같이 데려갑니다 이건 네. 스파이 폭격이었습니다 방금. 네 일단은 훈서 아, 선수가 체력이 없거든요 써서. 자 악몽까지 키면서 네? 자 일단 오픈지 슬슬 안쪽으로 또 약간 훈서 훈서 훈서 서 네? 근 네, 이거 연장전에서 아, 일단은인데 그래도 6콩의 체력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당연히 자, 포커싱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바들가 보고 있어서 아, 다시 한번 화염빡사기 그리고 아, 심성검 아, 자, 지금 스킬 빠졌어요 이거 들어가야 돼요 훈소소소 들어가야 돼요 근데 행진곡을 깔아놔서 6콩 노래죠, 6콩 노래죠 어? 버티